펴봐고 펴봐. 펴봐, 봐봐 케냐인들은, 자, 뭐가 있냐면, 세 명의 선수가 있어요. 천오이 미니까, 뭐, 다리기 선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 명의 다리기 선수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천오0 미터. 아, 그행시 뭐, 이거, 컴마. 한마 치고 나왔어. 근데 선행사를 찾을 때, 중요한 거는, 자, 선행사를 어떻게 찾는다고 얘기했었니? 어, 여기 있잖아, 여기. 이게 주절의 동사 주동사예요. 선행사 항상 어디 주동사 뒤에서 찾는다. 주동사 앞이 아니라 뒤에서 찾는다. 선행사가 될 만한 선행사가 될 만한 후보군은 어 어떤 동이냐면 설각봐 후보군은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야. 맞지? <목소리> 그렇잖아 이거 명사 명사가 있어야 된다. 명사. 그지? 근데 아니야.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다될 수도 있어. 계속적 용법에서. 요 얘기는 선행사를 뒤에서, 주동차 뒤에서 찾으라는 얘기는 요거는 어디에 국한된 거냐면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에서만 국한된 원칙이야. 제한적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했어. 됐지? 어, 제한적 용법이라는 건 컨버가 안 나왔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평사는 밖에 없어요.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는 지금 뭔데? 계속 지원법이잖아. 이 컴마가 나왔다는 얘기는 관계되사의 계속 지원법이란 말이야. 계속 지원법. 오늘 공부하는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계속 지원법이야.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야. 계속 지원법이기 때문에 선행사는 어디있냐. 면 자, 선행사. 여기는 지금 선행사를 내가 계속 지원법일 때는 얘 아니면 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계속 지원법에서는 선행사의 대상이 선행사의 대상이 잘 들어봐. 선행가 후보, 어. 1. 요거. 한달어만 쓸게. 미터즈. 이게 될 수도 있고. 2. 요걸 포함한 런너즈가 될 수도 있고. 3. 오, 늘어났어. 3. 뭐야? 어, 회부 이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회부 이하. 회부서부터 어디까지? 1500 미터즈까지. 그치? 4. 전이 다될 수도 있어. 주어부터 The c a 너 캐니언, 너 캐니언 지에 서부터 어디까지? 터절지까지 이거 봐, 이렇게 많이 달라지잖아. 선행사후보지아대수정 보겠어. 했니? 그지? 오케이. Okay. 그런데, 이봐, 아니면 데으로 받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정해졌네요. 뭐예요? 예요, 예, 예. 얘가선행 예. 선행사 확정 왜일점아 살아온다잖아 냉동 그리고 이거 바뀌니? 이거 바뀌지, 그렇지? 그리고 뒤에 나온 구주가봐 쿠드테크 뭘 했다? 금메달을 다 목적으로 자잘 들어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이거 써 놓은 이유가 있어 자 문장 구조를 봅니다 문장 구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걸 다 찾을 때요 문장 구조 문장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주어동사, 컵마 주어동사 쓸수 없다. 절대 안 된다. 주절주절이라고 합니다. 이거. 주둥이를 꼬매버린다 주절주절 거리며, 알겠어? 주절, 주절, 주절, 주절, 주절, 안 된다.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돼. 주어동사, 그다음에 여기 뭐? 그렇 이건 뭐? 엔드나, 오하나, 어시나, 등이접수사나오 주어동사. 맞아, 들려 맞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접속사 하나하고 동사 하나가 속어 되면 하나만 나오는데 동사는 동사 가두개 있잖아, 그치 접속사하고 속어야 되는데 이건 맞아. 그럼 또 어떤 것도 돼? 이런 것도 돼. 뭐, 나, 나 뭐야? 관계동사들, 된 관계동사, 된관계고사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뭐 주어동사든 아니면 뭐 뭐든 뒤에가 이제 뭐가 불안전할 수도 있겠죠. 왜, 왜, 왜 그래요, 왜? 다 규칙을 알아야 돼요 예. 자, 하나 더 줘볼게 대. 하나 더 줘볼게 주어동사 자, 여기 지금 컴바가 나왔으니까 여기 뭐야 다시 그치 뭐 이런거 접속사 에제나 뭐 아니면 뭐 비코우즈나 아니면 이프나 뭐 이런 접속사 주어동사 돼 안돼? 돼왜 그래요? 밑줄 칠게요 공통점을 찾아봐 이 세개의 공통점은 돼돼돼다돼 공통점은 뭐야? 얘네들이 전체로 따져보면 접속사에 포함된다. 접속사. 그래서 결국 주어동사, 주어동사. 접속사 가나와야이 하나 접속사 하나와 동사가 소고되면 동사 하나 남는 맞지? 그 봐봐. 소고. 소고. 그럼 하나 남네데다 똑같이, 그치? 여기는 뭐야? 없어, 소고될 게 없어. 또 주체가 없어. 이런 구조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바람직한 거야. 그렇지 않니? 자, 그러면 이 구조를 다시 적용시켜볼게. 자, 테니 n 드 주어, 해부 종사. 따뜻한 거, 따뜻고신쓰지 마. 겁나, 왔어. 다시, 여기에 이제 뭐가 나냐면, 왔 봐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첫 번째. 자, 1번. 이게 나왔다고 칩시다. 1번.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꾸드테이크니까꾸드테이크가 그러니까 종사. 됐네. 나중에 목적나 아무거나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얘가 주어가되겠죠 아, 애니업 때문에 주호거 아니야. 뭐할것같아이거같아주어동사주어동사안 돼. 틀리네. 알겠어? 아, 근데, 이렇게 써봐. 2번으로 써볼게요. Any, of, whom이야. 그리고 동사 나왔어. 그래서, 잘들 어, 여기 2번 구조인데, 어? 이게 주어가 돼. 이게 주어가 된다고 치더라도, 뭐가 있어? 있잖아. 꿈이 있잖아. 꿈은 뭐야? 접속서야. 접속서가 들어갔으니까, 맞아. 접속서 하나 있잖아. 소문에는, 이렇게, 농사 하나 남죠. 알겠어? 그래서, 문장의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잘 봐요. 어, 뭐냐면, 접속사 개수, 마이너스 1, 동사 개수. 맞아요? 접속사 개수, 아니다, 잘못된 게. 미하다 동사 개수. 동사 개수. 동자의 개수 빼고, 거기다가, 아이고, 쓴데. 접속사의 개수, 몇백 정도 하면 더 쓰면 잘하는데. 동자의 개수 많이 나왔어. 접속사의 개수. 하면 뭐가 나와야 돼? 1. 1이 나와야 돼 1. 1. 접속사0 그러면 2네안되그죠 여기 봐동사 뭐? 2개죠 2 마이너스 접속해몇 개요 1이죠? 2 마이너스 1, 1 1이 나와요 됐죠 이렇게자한번들어가다다 해결됐어요 위에 답은 뭐예요 이거죠 됐잖아 이게다이지 주어동사 나왔고 여기 도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 주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봐봐 컵 맞추면 나 왔으니까, 뭘바꿔주있냐면 any 니어 품은 뭘로 바꿔준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 거기에 서는 어차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거든요. 그럼 앞에 선행사가 원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and, any, up, them이라고 쓸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접속사 나왔고, 그 다음에 a 애니어 댁, 붕명사로 쳐도 얘가 주어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주어 동사 나 중요한건 뭐라고요? 중요한건 여기서 홈을 훈을 관계대로에서는접촉사압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다 됐지? 이렇게. 자 다시 마지막 피날레케냐인들은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있고요 1500m에 1500m 종목에 예. 자 그리고 그리고 그들 3명의 선수들 중 어느 누구도 금메달 이죠어 메달을 딸 수가 있었다